이제 우리 무슨 됩니까? 가족이니까. 제일 네. 가족이. 형님이시죠. 나 말하고 말 So this is 3 5 a.m. I woke up to eat and pray. Uh because yesterday I didn't eat s u h u r and it was so <머래를> hungry. So I woke up so fast today to eat something. But I think In my home there is nothing to eat right now so I think maybe I should go to the convenience store and then come back and eat and pray Oh perfect plan Let's go out first Wow So dark Nobody outside Yes of course it's 3 a.m. <laughs> Who is in outside in 3? <laughs> Impossible Follow me <laughs> Oh, so scary. Okay, so convenience store is open. Lucky. Okay, I want banana, yogurt. Oh, I need water too. Chicken, chicken. But I think this is not halal chicken, so I cannot s u r e So, oh, there's egg here. Okay, just. 제가 다음에 끼야. t 이들 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wow, 아이 bought <웃음> 3 a.m. So exciting for 오 e a d y for my fasting. Oh, banana. c o n 오 e n i 오 먹겠습니다. 비스입니다. 오 맛있다. 편의점 바나나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음, 응, 괜찮아. 에그. 달걀은 부닥쳐서 깨야 제 맛이지. 파세. 이 <웃음> i o Water is very important I should drink enough mm. Okay, then I should go to Fazer prayer But there is a little bit of time Can I sleep a little bit? 5 minutes? No <laughs> <laughs> I will go to Udu Okay, then I will sleep until morning Bye bye <laughs> Wash first, and then go to study. t a d a So I have interviewed with Malaysia TV at 2pm. So I will study Quran and pray and go out. Today is Quran. Al-Allah, Bismillah. So this is my Quran. Korean version and Arabic. Korean and Arabic together. 알리 플람 빔사 이것은 그대에게 계시는 성서이거늘 그대의 마음을 조아리지 말며 그것으로 믿는 이들을 위해 경고하고 가르치라 하였느니 백성들이여 주님으로부터 계시는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그분 아닌 다른 것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라 하였으나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아니하더라. 알라 하그바라. 와, 웨더 is so nice, so nice, so nice weather. Okay, so I will go to Mapo-gu for an interview. Yeah, maybe the interview is about uh, how is being a Korean Muslim in Korea. Maybe, i c a not n sure. But I'm so excited that I can share my story and my experience to inspire people. Yeah, I'm so lucky. Subhanallah. Okay, let's go. <laughs> Hello It's me, Rashid Oh Okay, so I came here for an interview with Malaysia TV Looks very professional Wow The film was quite long And at the last, they filmed my a s prayer That was interesting And after this, we moved to Shincheon to make s u r t interview And talk with Rashid o oh and his brother New Korean Muslims, Mashallah And it was really good to talk with them I'm really happy to make new Korean Muslim friends, Mashallah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있습니다 시드모 다우드히 작년에 해보시면서 좀 얻으신 점 그런 게 있을까요? 가장 큰걸 얻은 거는 이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입사할 때 이제 딱 먹으면은 아 음식에 대한 소중함이나 물에 대한 소중함이 딱 생기잖아. 네. 그래서 그거가 확 느껴지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렇게 고마운 것들을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 누가 창조했을까 를 그런 약간 의문을 계속 갖다 보니까. 아, 이게 하느님께서 좋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좀 믿음이 약간 요 정도 있었다면은 네. 그때에 기점으로좀 커지는 거. 아, 그래서 그거가 진짜 크게 얻은 거. 헬로. 헬로. Okay, so we finished interview and we are going to eat iftar f i 20 m i n u t e 아, yeah, yeah. ah, finally, are you hungry? I'm hungry, <웃음> so hungry. <웃음> okay, let's go to eat 한라 코리안 스튜. 한라 한라. 아 yes. 아 배고파. 아집밥에서 배만 들가지고오 뭔가 많이 변했는데. 와 여기 진짜. 네. 안녕하세요. 뭔가 마실 거를 좀 먹고 싶어. 마실 아, 거를 먹고. They gave me. The beverage, but 10 minutes left. Oh, no. c r e a c a o e i n t it? Oh, one minute left. One minute. One minute. That's um, <Yeon tremble> <tuh> it. Oh, i t Oh, time for the time. Oh, thank you. Thank you. It's perfect timing. Perfect timing. a l a h o m a Allahoma. Laqqa? Laqqa? s u m t u Tsumtu? h a q Allah, a l 카리 h 키 i 아프 i k a Liz 비스밀 a f k 이 음료수 한 잔에 감격스럽습니다. 비스밀스 해피 h a p p i n e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나이 네. 너무 맛있어. 어, 어때?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아, 다행이다. 맛있다. 음. 자, 한랄, 쭈꾸미. 어. 한랄, 쭈꾸미. 어. 아. <웃음> 말이 안나오 말이 안나오 맛. <웃음> 음. 맛있다. <웃음> 아, 눈물 난 <웃음> 맛있다. 진짜 맛있지? 배고파서 음, 더 가지는 것 같아요. 어, 배고파서 더요 확실히 같이 먹으니까 입사 응. 느낌나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들이 막 모여서 먹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원래. 원래가 그러 응.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근데 이제 우리무슨림이니까 가족이니까. 네. 아, 예. 제 가족. 친형님이시죠. 성보야, <웃음> <웃음> 너, <뭐야>? 너 누구야? 형님 형님. 누구야? 됐다. Okay, so we finished iftar. Alhamdulillah. Alhamdulillah. Alhamdulillah. First, we iftar with somebody else. Oh, really? Yeah. So it was really fun. I was so grateful that I can eat this food. When I was eating, d a u d 저는 이제 무슬림이 된지 2주 정도 됐는데 처음 이제 라마단을 하고 이제 4일째 되는데 다시 한번 물의 소중함과 음식의 소중함 그리고 정말 이 라마단이 행복한 한 달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는 아니고 <웃음> 라마단 무바락 이태원 클라스 아, 알함 두릴라 I'm so full So actually, I should do Maghrib prayer here after iftar as soon as possible, but The mosque is closed in Taiwan, and t h r e are not proper place. So I came to near clothes shop now. Okay, let's pray first and then think. Yeah, it's really hard to pray outside. a d u i l l a h yeah. i mina s h i t a n i r a i m i l l a h r r a h m a r r a h i m a l h a m d u l i l l a h r a a i Should do last prayer Isha, but I have little bit time now. So before that, I will do shopping. I heard that Ramadan is a month of shopping. Okay, <laughs> let's go. Today, actually, I want to buy a language book because I want to study Arabic and Bahasa Indonesia. Wow, it looks like Harry Potter place. Wingardim baby osa. Wow, 대박, 대박, 대박. Wingardim... Ah, no, Wingardim. Indonesia. Kariapa, Saya Kari Baju. Untuk Siapa Park. 운뚝사야 샌디리 우라냐파 민타양엘리야 오케이 I choose this 항상 생각하지만 집 근처 쇼핑몰에 기도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웃음> 하나님 저의 첫번째라마도 이렇게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올바른 길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Yeah, okay, so this was my Ramadan daily vlog So I hope you enjoyed this In this Ramadan, I can pray harder and study Quran harder So I feel that I can get a lot of blessings about Allah So I'm so happy and I really love this Ramadan And especially I was really happy to make iftar with Korean Muslim friends It was so amazing I hope you guys also f e s t w e l l and get a lot lot of blessings about Allah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 salama. 감사합니다. 안녕. Assalamualaikum. It's Taot Kim. Let's join Ramadan Challenge on LaunchGood to support and donate daily in Ramadan for hundreds of charity campaigns around the world. It is easy and a fun way with automatic donation. Grab this chance to join and log on to launchgood.com/taotkim right now. Thank you.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주 뿌듯하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 정말 이 음식을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보상을 얻고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뜻깊은 하루고 어 내일이 또 기대가 되네요